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락장 준비 구간이다 라는 주제로 가지고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하락장 이냐 자 일단은 금융장이 흘러갔던가 한번 살펴보고, 어, 장사를 한번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은 지금 외국인인 주식을 5,548억이나, 어, 네, 내던졌죠. 이렇게 주식을 줄줄줄 팔아 치웠습니다. 5,548억. 자, 선물도 2,000억, 어, 내다 팔았죠. 콜 옵션은 16억을 내다 팔면서 하락장을 지금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이 뭐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온봉이 발생되고 있죠. 음, 이제 전체적으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클리 옵션 전문 방송이기도 하지만, 선물 옵션이 추가되는 거죠. 뭐, 주식 시장은 두말할것 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원래 주식에서 모든 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적으로 배팅해야죠. 그죠? 자,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것은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 차트고요. 코로나 2022년 3월 18일까지 그죠? 19일 최저점이 194.70이었습니다. 이게 코스피 연결 선물 차트입니다. 계속 당월물, 저지 뭡니까? 그늘물. 369 10 이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선물 차트를 계속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 선물 지수 차트 입니다 음 오른쪽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현물 코스피 지수 차트죠 현물 요때 196.27 까지 내려갔죠 현물 코스피 3월 19일, 나가죠 2020년 최저가가 196 이었습니다. 뭐 이때 하락할 때는 뭐 증시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연일 폭락을 했었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증시 부양자금이 들어옵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정책을 쓰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그 공포스러운 코로나가 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락할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중시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수 물량이. 이 매수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거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구역구역 상승당하게 됩니다. 은봉은 발생되어도, 그 다음날 또 보면 또 상승되어야죠. 그죠? 이렇게 껑충껑충 뜁니다 은봉 뭐 두개뭐 생기더라도, 며칠 있다가 또 껑충 뛰어버리죠. 그죠? 또운봉 생기더라도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참, 상승장의 예, 자금이 투입되니까 예, 올라칩니다. 경기는 그죠? 좋아진 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 막강한 증시자금이 들어오니까 올라치는 거죠. 금리를 다운 시켰단 말이죠. 그 시중 있는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으로 오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주로 외국인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리는 세력도 미안가지고. 올릴 때도 매수, 주식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판매서 올라갑니다. 이게. 신기하게 말이죠. 계속 올립니다. 주식. 이제 개인들이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하락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때는 개인들이 신용으로, 대출로 주식을 찾닥 삽니다. 아,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이제 꺾이는 시점이 이때죠. 8월 때부터 예,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 예, 121선, 이때 이제 음봉이 발생내는 구간이 결국은 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니까 러 6개월 단위가 이 120일 선이죠. 6개월 단위가. 그죠? 한달 20일 잡고, 6개월 한 120일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6개월 이 선을 하향 일탈하니까, 이때부터 분위기는 이제 하방 국면이 된 겁니다. 2021년 8월부터 국면이 하방 국면이었죠. 거의 그죠? 예, 고점부근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제 물리기 시작하죠. 아 물린단 말이죠. 일부는 이제 던질 수도 있겠죠. 공포스러우니까. 그렇죠? 기관들도 서서히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매도하다가 또 행보를 또한 3개월 정도 하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자, 이 행보를 이렇게 합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지금 2022년 보터는 음봉이 발생되죠, 그죠? 음봉이 발생되고, 음봉이 많아지면 하방입니다, 그죠? 음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뭐 여기서 이제 한3일 정도 양봉이 있었는데 나머지기는 다 음봉입니다, 음봉, 은봉, 그죠? 아. 제가 방송할 때도 이때죠, 이를 음, 1 4일 금요일 그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어, 폭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선물 차트로 보면 더 쉽죠? 그죠? 어, 이때가 이때가 이를 1 4일 금요일 금리가 인상되면서 어, 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다 이거죠. 예, 이때는 이제 하방으로 갈 것이다. 이 대적중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날은 1월 27일, 1월 달 하루 전이었죠. 1월 27일이니까 1월 28일은 또 양봉 시키고 이날 400배가 터졌어요. 콜에서 목요일 아닙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이때 400배가 터진 날이었습니다. 자, 이 목요일마다 대박이 탄생되었던 것이죠. 자, 이 추세를 보시면 어차피 외국인이 장을 이끌어 갈 겁니다. 가고 있죠. 자 이제 하방이 지금 8월 달부터 2021년 그죠? 8월 달부터 어, 하방을 시킵니다. 이게 쉽게 돈을 벌게 해줄 않아요. 어? 외국인 전세계 금융시장 1인자인데 전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이란 말이죠. 그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이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같이 글로벌 증시에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8월부터 이제 하락을 시켰죠. 8월달 그죠. 그다음에 한달 쉬고 한번더 하락 시켜 죠 10월달 초에 그죠. 하락 시킵니다. 이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두달 만에, 그죠? 하락을 시킨, 한달 만에 이제 하락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락시켜 놓고,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두 달, 세달 동안 행보를 하죠. 그죠? 어, 보통 한세 달. 그죠? 여기서 기준을 잡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에 하락시키죠. 그죠? 자, 세 달에 한 번씩 하락을 시킨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그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락을 이제 시점을로 잡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면 4월 달에는 하락할 것 같죠? 이 패턴을 보면 그렇죠? 어차피 외국인들은 어 이렇게 추세장을 한번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 행보장을 이렇게 만들죠. 2월달 행보, 3월달 행보 3월달 진짜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3월 26일인데 그러면 두 달간 행복했으니까 4월달은 어떻겠습니까? 하방시킬 가능성이 많겠죠? 물론 4월달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방시킬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들지, 들죠? 음. 나스닥 선물은 뭐 이렇게 지금 음. 예, 올라쳤는데, 정고점까지, 그죠? 올라쳤는데, 여기서도 하방으로 꺾일 수도 있으니까, 꺾이면, 추세 하락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금리를 인상시킬 그런 조짐이기 때문에, 예, 이제, 금리를 발표하는 순간에, 예, 하락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4월달을 대비해서 4월장이죠. 4월장은 하락장이 될 강, 공산이 크니까, 아, 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어, 지금 보면 변동선도 어느 정도 이제 축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에 이번 4월 초 정도부터 하락 쪽으로 접어들 수도 있고 만기가 끝나고 또 하락 적으로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히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더라도 이런 자, 속임수 매수 세력이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는 하방입니다. 그죠? 하방으로 지금. 이, 보시면 선물도 매도가 많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죠? 매수는 속임수 전략이다. 그죠? 이렇게 매수를 해야, 어, 달라붙는단 말이죠. 속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속는 자가 아, 다, 속일 수밖에 없죠. 그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면 다 매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은 매수를 했다가, 그죠? 매수했다가. 결국은 예, 매도 쪽으로 간다. 그죠? 추세는, 예, 예, 하방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이 패턴 자체가 석 달마다 한 번씩 추세장이 온다는 거 계속 이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4월장에는, 4월장은 언젠 몰라요. 그죠? 중순이 될지, 하순이 될지, 뭐 초부터 하락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4월장은, 언봉이될 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장에 은목으로 봤는데, 음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십자봉이 되지 않습니까? 3월, 그죠? 십자봉. 그러면, 십자 다음에는 크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때 8월장이 십자형이었는데, 9월장에 대음봉이 생겼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3월장이 십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월장은 대은봉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음. 이렇게 이제 십자형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뭐, 3개월 연속 십자형이 생겼다가, 이렇게, 그 다음 봉은 완전히 장대은봉이 생겼습니다. 이 십자형은, 일단, 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이 매도 세력을 완전히 죽이고 난 다음에 확 당겨버리죠. 그런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4월장은 원봉을 한번, 장대 엄봉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긴급히 방송을 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험난한 파생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동향도 중요하고 흘러왔던 이런 추세, 언제쯤 하락을 할것 같은가 이런 것도 몇몇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번 4월장은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여기 이제 초록색이 말이죠 음, 60일 선이죠, 그죠? 60일 선에 부딪히가지고 내려가죠, 그죠? 자, 60일 선에 부딪히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 지나면 이거 부딪히겠죠? 60일 선에, 그죠? 부딪히면 이렇게 추세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렇게 안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이렇게 부딪히고, 내려간단 말이죠. 부딪히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죠? 예, 하여튼, 그날이 올 때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그죠? 철저히 쉬어야 되고, 언제, 예, 이렇게 가동이 될지 잘 보셔서, 이런, 이제, 이제, 매수, 지금, 일봉상, 지금, MACD는 매수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 구간입니다. 이 매도 구간이 올 때, 예, 이때는 어, 매도쪽으로 예,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행보를 해가지고 확 당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